그냥 그냥 형 거는 팔아도 될것 같은데? 어, 뭐, 팔아줄래? 주가 5,000원에 살게. 아, 어, 없애주세요. 대신 내 것도 사. <웃음>